おしゃれなカフェで寒い寒いって言っているこの人は一体何をしているんでしょうかなんか真剣に撮影をし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がただ目線の位置を決めてるだけです 갈게요 <웃음> 렸다너 <웃음> 옷에 언기 하는 거 같잖아 오씨 어렵네 배우 나는게아었네촬영도飲み物を注文するだけなのにやっぱり素人はこんなもんです <웃음> 어땠어? 괜찮았어? 아기어디というと아바라の マーチェキュートの2階にあるカフェです えっと、カシスオレンズ1つと えっと、ノーアルでしょ? ノーアルでんだ友達からランプレでジンバルを買ってもらいました これは、何の名前? 何を言うの? ジー… ジー… スポー…見ていっちゃうな ちなみに、今日はプサンメンガバンが寝る予定です 여기 있는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게 지금 아무것도 안 돼서 지금 녹화 버튼도 이건데 안 먹히잖아 아까 근데 따라온 것 같은 기분탓다가 잡힌 거야? 나로? 아친 사람인 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映って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これは1 0 0仕事ですこのことのデートなんて想像するだけで気持ちが悪いですこれこれ誰がやるかあんたらもねがこれを回り면早速ジンバルを使ってインスタライブをやってみました 三脚もついてて結構便利ですとにかくジンバルの試し兼撮影でえっと初秋場を楽し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はい、それでは行ってきますジンバルいいジは無欲良くする なんか、YouTuberが出てきてるね YouTuber? YouTuberや? <笑>前にキロだった 팔, 팔 정권, 정권, 정권. 정권 이렇게 찍으니이 이렇게 막 이거를 약간 음.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 있냐 이건 수이 <웃음> 블루투스 연결되면 되겠지 이자 이렇게 가줄게 아, 잘 나오지 아이 가면 있겠나 어, 진짜 잘나 <웃음> 아 큐바 게임셨는데현 어떻게 되시는거죠? 아에 한번도 안온 적이 없어아 이거다 아닌가 이거 검색을 해볼게 <웃음> 뭐도안고고 먹을 것도 아니고. 아, 잠시만. 파비. 상시매도더이죠 이럴 때바를 가서 뭘뭐 해야 될지 모르겠네 가본 적이 없어거리 먹을 거 없지. 거리였어 아이스크림네. 이거 <목소리> 진짜. 아니, 지금은 안 쳐. 불국사 아이스크림인가 오. 근데 안이 진짜 두툼해 꼬리부터 먹는 파예요 아니면 머리부터 먹는 파예요옆구리부터 먹는 파라서 저기 되게... 아오 나 어, 그냥 딱 예상 가능한 맛이지 이게 다야? 아닐 건데, <웃음> 더 있을 건데, 분명히. 이게 다는 아닐 거야. 이거밖에 는게 말이 안 아기와 뭐 오타쿠의 성질하 이거밖에 없는 게 말이 안 돼. 뭐냐잘 뭐. 따라가. <웃음> 그니까 아직 좀 이르잖아 딴데를 가볼까? 아니면 여기서 그 가까운 데가 또 어디라고 했지? 우에까 우에노 우에노로 가볼까? 근데 오늘 아까 아까 김가빵 어디 갔어? 다 먹었는데? 응 맞아 영화 영화인 <웃음> 지금도 영화 하면 찍는 느낌이야 <웃음> 유로그에 진짜 좋다 아, 진한 분이다 칠수 있잖아 없어 이거 오, 촬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버 제고으로보는거같은아 그럴 수있 나를 찍지 말고 찍으 아키아바라에 은근히 너무, 너무 어. 놀게 없어가지고. 어? 해밥. 밖에 안 고프지? 뭐 먹을 거는 많긴 한데, 우리가 지금 너무,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늦게 왔나? 거다 닫았어. <목소리> 원래, 원래 이렇지 않은데. 그거 먹어야 <목소리> 맛있대. 싱글. 싱글. <웃음> 어떻게 얼굴만 보고 한국인인 거 알아?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하는 거 들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원래 이게 훨씬 훨씬 막더 많거든. 근데 지금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음. 와 일단 보여없 격, 보여질 어 오늘 엄청 엄청 밝고 뭐 많고 이런 뜻 오늘 뭔가 평일이야 이건 걷는, 걷는 거 말고 한게 없다야 다문 닫는다 다 문다 와 진짜 일찍 닫는다, 진짜 일찍 닫는다. 일본도 근데 밥 문화가 되게 잘돼 있잖아. 오긴 아니지. 신주쿠나카부키초 알아? 그런데 가야할것 같아. 그지뭐 어, 배가 고팠으면 뭘 먹어, 먹어서 그림이 나오는데 배가 고프니까 한이 없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 좋을 것 같네. 딱히 우연히 볼게 없었으면 좋겠 어. 어.